첫 번째 경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, 저는 바리츠 쪼쪼쪼입니다 화이팅! 후사이서 왔어요 좀 엉병이네 근는또용병인데 네, 아까 첫 게임 해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바다 치울 것같아로 이제 g o 고 n g f o 이십, 한, 아, 미안 미안 미야 음. 아, 아, 야야야 아, 야, 야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아. 어. 아 서둘러 서둘러 아 뭐하는거야 와 들어왔다 Oh thank you! Lucky, lucky, lucky.